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다 더해보면 은 총...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4인 가족이 이나 와서 살려면 대략 얼마 정도의 생활비용이 필요할까요? 베트남 대졸자 평균 월급이 한국 돈 기준 30만원 정도 하니까 월 100만원 정도 벌면 은좀 떵떵거리면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지 않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법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지역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같은 그런 대도시의 시내 지역은 1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하고 소도시들의 대부분 지역은 2지역 그리고 조금 베트남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시골 같은 그런 지역은 3지역이고 정말 오지로 들어가면 그곳은 4지역이 됩니다. 1지역으로 갈수록 베트남의 임금은 올라가고 4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임금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직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시내에 있는 한국 회사의 경우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지 급여가 좀 적은 편이고요. 사지역으로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퇴근 후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은 그냥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논 있고 뭐 흙길 있고 조금 과장법을 쓴 부분도 있지만요. 호치민이나 하노이 시내처럼 놀기는 힘듭니다. 뭐 아무튼 베트남 현지에서 교민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호치민을 기준으로 잡고 4인 가족의 한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죠 4인 가족이면 은 보통 안방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들 방까지 해가지고 방이 최소 두개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하면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그 이상 있으면 더 좋지만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푸미흥 지역하고 이군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조금 오래된 90건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렌트비가 방 2개에서 3개짜리가 500에서 700불 그리고 신식건물인 경우에는 700에서 한 1000불 그 정도로 합니다. 물론 풀옵션입니다. 안에 기본적인 에어컨하고 침대, 뭐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기본적인 가구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게 대부분이고요 노옵션으로 갈 경우에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잠깐 주재원으로 있다가 가실 분들은 풀옵션으로 선택해 가지고 있다가 가시는게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0년 이상 길게 있을 예정이시다 그러면 노옵션으로 간 다음에 살생활용품을 갖다가 이거 현지에서 좀 구입을 하시는게 그게 좀더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비는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750불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대가 있죠. 식대의 경우 베트남은 정말 저렴한데 대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한국 식당에서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한국하고 식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김치는 보통 한인마트나 편의점에도 다 팔긴 하는데요. 맛있는 김치를 고르려면 한 식당 같은데 뭐 다니게 시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또 외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뭐 김치가 좀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은 거기 식당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김치 좀 혹시 판매를 하냐고 하면 대부분 다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치 맛집은 여기 밑에 더보기로 해 가지고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요 따로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 뭐 베트남 호치민 쪽에 교민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그 장소이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현재 있는 꿈마트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장을 보게 되면요. 쌀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렇게 살때한 한국 돈으로 20만 원어치 정도 장을 보면은 4인 가족이서 한달 동안 집에서 충분히 뭐 이것저것 다해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건들이 있죠. 뭐 감자하고 양파, 고구마도 사고 뭐 우유, 맥주. 뭐 이렇게 샀는데 이게 롯데마트에서 제가 20만 원어치를 구입한 다음에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창고용으로만 대략 한 롯데마트에서 만원어치 식자재를 사면은 한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호치민에 있는 한국 식당의 경우에는 한국과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 쪽에 보면은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한 식당들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데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도 있는데 물론 거기는 쌉니다 한 가격이 떡볶이라든지 찌개 이런 거 하나에 5만 동 하는 데도 있고, 뭐 6만 동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5, 6만 동이니까 한 2,500원, 3,000원 하는 거예요. 싸긴 싸잖아요? 그런데 양이 그 일반적인 한국 식당보다 굉장히 절반 이하로 나요. 절반 이하로 나온 데다가 맛도 좀 베트남 사람들 이 입맛에 맞춰져가지고, 어,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이거는 한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한국 식당 뭐시내싼 데도 많은데 왜 거기 비싼 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내에 좀 큰데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데에 가가지고 왜 비싸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뭐 싸기는 싸죠 싸기는 한데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3천원 내고 맛없고 양적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값 주고 맛있고 양 많은 거 먹는 게 그게 더 가성비가 나옵니다 참고로 한인식당에 판매되는 소주의 가격이 소주가 한 병이 6천원 이거든요 그래서 소주가 상당히 비싼 나라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소주보다는 맥주 체질이다 그러면은 술값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인 가족이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한다 치고 외식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1회 평균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쓰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가족 회식을 할 때는 거의 술은 잘안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식사 위주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은 식비 20만원에다가 외식비용 20만원 해 가지고 총 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식주 중에서 의인 옷인데요 옷값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데다가 추가로 여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이 없다 보니까 긴팔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탈때 뜨거운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받을까봐 긴팔을 입긴 하는데요 아무튼 여름 옷만 입어도 춥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리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베트남에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명품을 걸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한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지 뭐 그걸 걱정하면서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으실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걸 명품 같은 거는 빼고 일반적인 사인 가족이서 그 대략적인 옷 같은 한 어느 정도 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1인당 대략 한 100만원어치 정도의 옷을 구입하면은, 1년 정도는 충분히 입고 다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명품이나 뭐 비싼 브랜드 의류는 빼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사이공스퀘어에서도 많이 사고요. 윙자이 거리 그쪽에 가면은 또옷 파는 거리가 있거든요. 패션거리라고해 가지고 그쪽에도 의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면 은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괜찮은 아이템이 좀 괜찮은 옷이 좀 많이 있습니다 1인당 한 100만원에 1년이니까 4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약 33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네요 자 이제 의식주는 해결 됐으니까요 다른 부대 비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집은 렌트를 해 가지고 매달 이제 월세를 내기는 하는데 전기세하고 인터넷, 수도료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거는 또 따로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전기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키로와트당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 사이거든요 여기에 물론 뭐택스가 붙어 가지고 10%가 추가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4인 가족이 사는 집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 중에서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하면은 35,000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 핸드폰 요금은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한국하고 좀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한국은 후불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불제거든요. 먼저 돈을 얼마 정도 내고 그 돈을 신카드에 충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충전된 요금에서 통화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쓸 때나 메, 메시지를 보낼 때 그럴 때 요금이 조금 조금씩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핸드폰 데이터 요금 중에 제가 쓰는 핸드폰 통신사가 베트남 모비폰이라는 통신사인데요. 그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저렴한 거는 월 500원짜리 요금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비싼 요금제는 월만원짜리 요금제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핸드폰 요금은 사인 기준으로 봤을 때 5만원이면 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차도 한대 있어야 한다면 은 이곳에서는 렌트를 이용하는데요 운전기사를 포함해 가지고 7인승 차량을 연 단위로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은한달 15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동하면서 기름값은 자기가 내야 되긴 하는데 기름값은 여기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리터당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 한국보다 베트남이 아 생활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곳에 학비하고 병원비가 좀 살인적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평균 2만불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학비로만요 거기에 스쿨버스비 라든지 각종 회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은 플러스 알파로 좀더 올라가죠 물론 뭐 국제학교 말고 다른 선택의 길은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한국학교가 있고 그리고 로컬학교 여기 베트남 학교로 입학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입학이라든지 전학수속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학수속을 밟으라고 해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갔다가 자리가 났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전학 수속을 밟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베트남 로컬 학교의 경우에는 그곳으로 전학 수속하는 것은 굉장히 뭐 어려운 것은 없지만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또 이민을 갔을 때그 해당 국가에서 베트남에서의 받았던 이수 교육 과정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동생 중에 이쪽에서 로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게 교육이 인정이 안돼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국제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 2인의 경우 1년에 4만불 플러스 알파로 계산이 돼서 한달은 4천불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의 경우 참 웃긴게 같은 약품인데 다른 가격인 나라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품융 한인병원 가서 진료 후약 처방을 받고 링거를 한대 맞았는데 가격이 한 한국 돈으로 1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비가 이렇게 비싼데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알타가 다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컬 병원에서 같은 수액을 또 맞았는데 15,000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플 때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한 4인 가족에서 1.5회씩 아프면은 여섯 번 정도 아픈,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쳐가지고, 한인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은, 그러면 약 9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이걸 다시 12로 나눠서 한 달로 치면은, 7만 5천원이 되네요. 물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죠. 또이 영상 보시고, 아 뭐, 뻥치지 마라. 야, 그 수액 성분 틀린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할, 이, 여기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좀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수익 싸게 파는 그 병원 알려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인민 병원에서 10배 파셔서 수익을 좀 많이 창출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 정보를 드렸으니까 뭐 다른 건 됐고요 그냥 제가 다음에 갔을 때 영양주사나 한대 놔주세요 네 좋죠 윈윈 그리고 이외에 현지에서 체류를 할때 비자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비자도 단수 비자가 있고 멀티 비자 예, 왔다 갔다 계속 할수 있는 복수 비자가 있는 거 아시죠? 어, 이거 방학 기간에는 또 멀티로 해가지고 자녀들하고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멀티로 받아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이쪽에서 계속 뭐 해외 나갈 일 없이 이쪽에 쭉 있을 거다 이러면 단수로 받으시면 되는데 멀티 두번 그리고 싱글 한번 도착 비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네 번을 받으면은. 1년을 여기에서 체류가 가능한데요 현재 시세로만 계산했을 때 1인당 1년에 대략 한 900불 정도가 나오고요 4인 가족은 3600불이 나오네요 물론 이 비자 비용이라는 게 매년 좀 들쭉날쭉 하거든요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어느 정도 체류를 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대행을 맡기느냐 그 맡기는 대행업체에 따라서 약간 비자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무튼, 그냥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이 1년에 체류하는 때 필요한 비용, 중간중간에 한국 갔다 오거나 뭐 하는 걸 가, 계산해가지고, 멀티비용, 아, 멀티비자 비용, 뭐, 그리고 싱글비자, 도착비자, 이걸로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면은, 4인 가족이 1년에 베트남에서 필요한 비자 비용은 3,600불. 이것을 4인 가족이 한 달에 필요한, 한 달이면은 300불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방학하면은 보통 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을 안 가면은 뭐 다른 나라에 잠시 여행을 뭐 떠나기도 하고요. 여기 주변 국가인 태국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라오스를 간다든지 뭐 여기 근처에 뭐 붙어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 뭐 여행을 좀 갔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아무튼 그냥 한 다학 때는 그러면은 그냥 한국을 간다고 치고 왕복 항공권을 계산을 해 보면은 인천하고 호치민 기준 평균 5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저가인 비엣젯이나 TA 같은 경우를 비수기 때 이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싸죠 그런데 뭐 국적기 비즈니스를 갔다가 성수기때 이용하면 또 비싸니까 지금 저는 최저가를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평균적인 그 노멀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4인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비수기 때사인 가족이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방학을 해야 애들 방학을 해야 한국을 갔다 오든 어디 놀러 갔다 오든 할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행기 값은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인 가족에서 1년에 2번 한국을 왔다 갔다 온다고 치면은 총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이것을 그냥 한달 생활비로 다 더해 버리면은 33만 3천원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로 또 들어갈 부대비용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주말에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들 학원을 보낸다던가 뭐 주말에 엄마 아빠가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주변인들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축하하러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미용실도 가끔 뭐 가야 되고 마사지도 가서 뭉친 근육 좀한 번씩 풀어주고 가끔씩은 이발소 가서 귀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 뭐한 달에 다 해가지고 하면은 작은 비용들을 다 합치다 보면은 사인 가족에서 뭐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50만원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다 더해보면은 총금액은 931만 6650원이 나오는데요. 베트남에 살면서 애들 키우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말이 931만 6650원이지 이 금액 감당하려면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본인의 연소득이 세후 1억 이상 되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여기서 만약 주전이나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다 그러면 은 기본적으로 거주증이 발급이 돼가지고 비자 비용은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자택을 지원을 해주니까 집값도 빠지겠죠? 그리고 조금 복지가 좋은 회사거나 법인 장급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차량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차량 렌트비도 빠지게 되고 학비는 2인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반액만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1인까지만 전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비도 어느 정도 좀 차감이 될 거고요. 최소한 반 정도 그 정도는 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연평균 한번 이상은 가족 전체들 항공 왕복 항공권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권 가격도 어느 정도 빠질 거고. 가족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라면 병원비도 또 빼, 빼야 되고 복지 1등급인 회사 기준으로 뺄거다 빼버리면 은뭐 이것저것 다 빼면 은한 음, 달에 필요한 비용이 931만 6650원에서 38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달 필요한 생활비가 383만원이라 그래도 제 생각에 이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저렴한가요? 물론 외곽지역에 있는 저기 12군이나 저기 고밥뭐 육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현지인들 사는 그런 작은 집에 살면서 식사도 완전 현지식으로 해서 쌀국수 먹고 밥미 먹고 현지식으로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기는 해요 사인 가족이서요 근데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애 있는 한국 사람의 가족이 베트남에서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은 절대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만수르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한테 100억 준다라고 하면 은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거는 근데 만수르가 100억을 줄 리가 없죠